睡 어무 큰데? 쵸. 오 뭐야? 우와. 이야. 엄청 큰배자가 있습니다. 엄청 큽니다. 이야 와 이거 문 엄청 큰데? 이야 엄청 큽니다 오오오오 오우 야 매자가 야 엄청 큰 매자가 숨어 있었어요 문 조금만 더 감아주고 이야 엄청 크다 이돌 뭔가 있게 생겼는데오 깊어 오좀 깊다 와와 엄청 깊은 물에 납작한 돌이 있었어요 들어보자 오우 돌, 돌 밑에 뚝지가 있었네 이야. 오, 크다 얘네 커요 여러분들 뚝지 맞지 뚝지가 이렇게 튼튼하고 커 보이냐 야 크다 와 뚝지 흔들린다 과연 살짝 기대해보지만 아무것도 없지 오, 엄청나게 납대기 돌처럼 생긴 요 돌. 그래, 이 녀석이야. 어, 엄청 무거워. 아, 이정도면 됐겠지. 와 진짜 엄청 무겁네. 오, 뭐야. 오, 돌고기. 야, 야 큰돌 또, 또큰 또 돌고기가 들어가네요. 돌고기 요거 해보겠습니다 요거 어 흔들린다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이고 오 뚝지 야둘 사이에 얘들 뚝지가 들어가 있었네. 우리 뚝지가 많구나. 얘네들 새 가물치처럼 생겼어. 뚝지. 응? <웃음> 또 잡혔네? <웃음> 야. 아. 모래무지가 잡혔습니다. 오오, 팔팔하다. <웃음> 뭐라고 하지? 오, 팔팔하다. 모래무지. 오. 가야 하러면 어, 누네 요고. 우와, 뭐야. 왜야 <웃음> 이거. 야. 맥인 줄 알았어. <웃음> 이야. 엄청 큰 뚝지가 있어요. 와 미쳤다. 뚝지 엄청 크다. 야, 돌고기 일단. 야, 뚝지 미쳤다. 이빨 봐. 야, 엄청 커요. 야, 어떻게 이런 게 있냐? 와 대박이야. 이야, 손바닥만 하네? 뚝지가. 야, 이런 게 있어요, 여러분들. 와 오늘은 큰 것만 잡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시게 되면, 붕어도 이렇게 잡혔고요. 붕어 풀어줍니다. 그리고, 여기 뚝지 어, 우리 뚝지친구 그리고 돌고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자 이야 누친가? <웃음> 누친지 누친지 매자인지 모르겠네 야 크기로 봐서는 누친 아닌 것 같고 매자 같은데 엄청 큽니다 이 사이즈는 진짜 큰거요 야, 진짜 돌려 보내줘야죠 자 조심히 가오잘 어, 간다 잘 간다 오 습네 예전 왔네 자 여기 뚝지 새끼들 가물치처럼생다 뚝지 <웃음> 자 여기 오 작은. 여기 모래무지 모래무지비 이것도 좀큰 사이즈 모래무지 오물로가자 여기 불고기랑 작은 뚝지들. 조심히 가. 자, 여기. 불고기 야, 오늘 잡은 역대급 사이즈. 뚝지입니다. 뚝지. 야. 진짜 어마어마해 와, 아구봐 이렇게 큰 사이즈 진짜 만나기 힘듭니다.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이에요. 야. 우리 뚝지 친구. 가물치 처럼 생겼다 진짜 크니까 야, 우리 뚝지 친구 집으로 갈래 <웃음> 집에서 키워볼까 야, 우리 뚝지 집에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이즈 엄청 크고 어항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